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최근에 이 영화 트레일러 때문에 말이 많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화 캐릭터라고도 볼수 없는 엄청난 위상 하락에 영화사마저 두손다 들고 모델링 수정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만든 원작 게임 소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가올 6월 23일은 소닉이 탄생한지 28주년이나 되는 날에 찾아오는 비극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소닉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이거나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영화와는 다른 우리가 몰랐던 소닉의 숨겨진 얘기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새가 는 소닉이라는 캐릭터를 구상할 때 당시의 패션 유머코드 할것 없이 1990년대 팬들이 열광했던 모든 요소를 검토하면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인물이나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영원한 팝의 황제라고 칭송받는 마이클 잭슨도 있었죠 소닉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스피드 부츠는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인 배드에 나오는 마이클 잭슨의 복장에서 따왔습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은 그 시대에 없었던 버클이 왕창 달린 복장과 부츠를 파격적으로 선보였고 이중 일부는 소닉 부츠 컨셉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색조합은 마치 펩시 로고를 연상시키는 아이콘처럼 되길 기원하는 의미로 산타클로스의 흰색과 빨간색을 섞었다고 2009년에 오시마 아우터가 인터뷰로 밝혔죠 그리고 구상이 완성된 소닉의 성격과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나름 아닌 1990년대 당시 아칸소주 주지사로 있었으며 한창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었던 미국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소닉은 쿨해야 cool 한다는 컨셉이 중심이 되었는데요 당시 클린턴의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캠페인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았을때소닉의 하나의 페르소나로 도입했을 때 소닉의 미국 진출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 믿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성공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뭐 결론만 봤을때 소닉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미국 시장에서도 먹혀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참고로 소닉의 마수인 닥터 에그에은 파자마 입은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의 캐리커처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마이클 잭슨과 소닉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소닉의 엄청난 광팬 중에 한명이었거든요 저기 전 남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빨간 옷에 세가 제네시스 컨트롤러를 주고 있는 패이 있는 사진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과 세가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1990년에 스무스 크리미널의 배경과 복장을 그대로 집어넣은 무너커라는 게임이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너커가 어느정도 성공하자 마이클 잭슨과 세가는 마이클 잭슨이 염원하던 소니게 세번째 프랜차이즈의 음악을 제안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굉장한 흥분을 느꼈다고 전하는데요 사실 마이클 잭슨의 엔터테인먼트 사랑은 뭐 장르를 구별하지는 않았죠 소닉의 음악을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 밀스미스와 토미 리존스의 버디 영화인 맨인 블랙 시리즈의 주연으로 출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죠 뭐 결론적으로 단역으로 잠깐 나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세가 제네시스의 8비트 사운드의 한계에 좌절하고 합니다 관악과 현악, 비트가 난무하는 자신의 음악에 대비해 열악한 사운드를 구성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겠죠. 결국 마이클은 소닉 엔딩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지금은 무고로 밝혀졌지만 마이클 잭슨의 아동학대 혐의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세가는 그의 프로젝트 참여를 비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도 세가는 마이클 잭슨이 작곡한 어떤 음악도 소닉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틀어주는 이 음악을 잘 들어보신다면 마이클 잭슨의 영향이 없었다고 부정하기는 어렵겠네요. 많은 분들은 소닉이 처음 등장한 게임인 세가 제네시스의 소닉 더 헷지옥에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소닉이라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한 게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닉이 주연을 맡기 전에 1991년 세가 아케이드 게임인 라드모빌이라는 레이싱 게임에서 까메오로 출연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룸미러 옆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소닉이 보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소닉 더해치우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사실 가정용 콘솔의 소닉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1991년 발행된 아미가펀이라는 잡지에서 아미가 콘솔을 위해 무료로 배포된 퀵앤 실바의 모험이라는 게임에서 소닉이 적군 캐릭터로 나오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 라인선스는 당연히 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뺄순 없지만요 비록 소닉이라는 공식적인 게임 출시 이전에 벌어진 해프닝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닉이 세가 제네시스 데뷔 전부터 이미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공들여 만든 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국가가 아닌 해외에 먼저 게임을 발매하는 현상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1990년대인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소닉 더의지옥은 일본에서 1991년 7월 26일에 발매되었는데 해외에서는 그보다 빠른 1991년 6월 23일에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소닉의 생일도 6월 23일로 지정하죠 당시 1순위 공략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북미 시장에서도 닌텐도 슈퍼 패미콤이 우세한 시장이었고 후발주자인 세가에게 있어서 킬러 타이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세가는 고심 끝에 소닉의 출시를 해외 시장에 먼저 공개하게 되는데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박을 쳤습니다. 당시 규모로만 보면 세가 제네시스는 슈퍼패미콘과 거의 대등한 점유율을 보여줬는데 가장 큰 요인이 소닉의 공헌이라고도 할수 있죠. 제 초등학교 시절에도 5명 중에서 2명이 메가드라이브와 소닉은 항상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소닉의 인기,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소닉이라는 캐릭터가 거대한 밈으로 형성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추수감사절 행사에 초대형 퍼레이드 풍선으로 1993년에 비디오 게임 캐릭터 최초로 소닉의 초대형 풍선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비디오 게임이 언론의 소외대상이었고 오랫동안 알려졌다고 할수 있는 비디오 게임 캐릭터조차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닉이라는 캐릭터는 게임이 가진 영향력이 그 어떤 미디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고 크로스 플랫폼 미디어의 지배력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유명한 닌텐도의 마리오도 받지 못한 영광을 소닉이 가장 처음 받았다는 소리가 되죠 물론 1993년 처음 공개된 소닉의 초대형 풍선은 퍼레이드 중간에 구멍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1994년과 1997년에 다시 퍼레이드에 출연하지만 가로등에 들이받는 불상사가 발생하긴 했지만요 그런 이유로 북미 시장에서 소닉이라는 캐릭터는 닌텐도의 마리오와 젤다의 거의 동급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됩니다 그런 캐릭터의 실사 영화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추억보정은 커녕 특히나 북미에서 굉장히 크게 털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미에서 소닉이라는 캐릭터는 하나의 랜드마크와 동일한 문화였으니 말입니다. 소닉의 캐릭터 구상에는 많은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캐릭터는 원래 소닉이 될 뻔한 마스코트인 토끼를 중심으로 만든 컨셉아트입니다. 세가는 소닉 초기 기획 당시 토끼의 스피드를 주축으로 양쪽에 달린 귀로 아이템을 적에게 던지는 모션을 기획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게임 엔진을 제작하는 도중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고치게 됩니다 세가는 세가 제네시스의 진보한 기능을 뽐내고 싶었고 스피드 넘치는 게임 도중에 아이템을 집어서 던지는 맥 빠지는 연출은 별로라고 지적하게 되는데요 결국 세가는 기존 마스코트인 토끼를 고의 접어 보내고 모티브가 될 동물을 물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정된 동물이 아르마딜로와 고슴도치였고 아이러니하게도 고슴도치가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조작 또한 점프와 달리기만으로 게임 진행이 가능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오시만 아우터가 밝힌 소닉의 초대 컨셉아트를 보면 위에 일본어로 기획 당시 구상한 소닉의 이름이 보이네요 그대로 읽어보면 미스터 하리네즈미 뭐 훈독하면 바늘지라는 뜻이 되는데 소닉 더 헤지옥은 자칫하다 바늘지라고 불릴 뻔했네요 고슴도치라는 컨셉을 채택하고 소닉을 구상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소닉의 상징성을 부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닉의 첫 번째 감독인 나카유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슴도치는 수영을 할수 없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은 그대로 게임에 반영됩니다 게임 속에서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공기방울 집어삼키는데 집중하는 반면 애니메이션이나 코믹스에도 적극적으로 물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죠 이러한 소닉의 맥주병 컨셉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낙하유지가 고슴도치도 수영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닉의 캐릭터성이 일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할수 있는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유튜브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마이클 잭슨이 사랑하고 빌 클린턴과 마돈나 같은 유명 인사의 영향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인 소닉을 왜 지금까지 세가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방금 살펴본 내용에서 어느 정도 알수 있었습니다 닌텐도의 마리오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면서 세가 제네시스의 대자뷰를 다시 이끌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닉의 부흥은 언제 다시 일어날까요? 최소한 실사영화보다는 낫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